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잘 나오는데요. 카메라를 처음으로 샀어요. 서울 앵콜콘서트 지금 이제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.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볼까요, 한번? 네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오늘은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앵콜콘서트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13분, 오늘 오후 5시 공연인데 조금 일찍 왔어요. 오랜만에 공연하는 거고 좀센리가 대폭 바뀔 것 같아서 오늘좀 리허설을 어 공연 들어가기 전까지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일찍 왔습니다. 12시 한반 아니면 1시 전부터는 어 리허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이게 매번 콘서트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콘서트 할 때마다 매번 새롭게 콘서트를 한것 같아. 요 매주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2주만 지나도 그 했던 콘서트를 계속하는 느낌이 아니라 새 콘서트를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. 오늘은 또 더군다나 마지막에 인천 콘서트를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콘서트를 하는 듯한 느낌으로 왔습니다. 뭐 기분 좋고 컨디션도 괜찮고. 아 최근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아니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. 이게 알레르기가 좀 심해요. 그래서 봄이 올때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기관지가 그냥 순식간에 안 좋아져요. 이게 3, 4년 괜찮다가 올해 딱 온도가 바뀌면서 왔습니다.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어요. 오늘 좀 무리하지 않게 내일까지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곡이 많아요. 지금 주변에서 좀곡좀 좀 줄이라고 하는데 콘서트는 그래도 노래를 들으시려고 오시다보니까 노래를 많이 하는게 맞지않나 공연장 오면 또 기분이 좋아요 저서 저희 스토들이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아이고 또 팬분들께서 또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늘 너무 고마우신 분들다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연 때봐요 자 볼게요 이거 지금 이거 하나, 하나, 하나 둘셋넷 다섯 응. 다섯 개씩 다섯 개 스물다섯 개 음료가 있어 근데 그래, 형이 올 때는 오늘 이거 나는 하나도 안 까거든? 물이 하면 내가 먹겠지만 그리고 요거 요거들 요것들 봅시다 공것짓거리들 누가 먹나 하나씩 하나씩 잡아내야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노래가 오랜만에 밴드들을 또 만나는구만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CCTV와 아, CCTV와 아, 함께 하도록하겠습니다 아, <웃음> <웃음> <웃음> 2층 준비되셨나요 1층 준비됐어요 꼴보기 싫어 이거 좋아하실까? <웃음> 진짜 너무 꼴보기 싫다 아... 뭘 되게 열심히 했냐 다시 만날 수 없고 다시, 다시 만날 수 없고 다시 볼 수도 없는 어느새 잊혀진 기억으로 만남께를 쓰니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이기실에 콜라와 사이다가 우리가 너무 많아 그니까 러 그거 한번 해보자 눈 감고 코를 막고 사이다와 콜라를 구분할 수 있다 없다? 난 없다 자 갑니다 두개코 내가 막아 지금? 니네 이거 콜라 사이다 아닌데 냄새가 벌써? 너 이거 핫식스인데? 미사 <목소리> 보이죠? 아니 안 보여 냄새가 핫식스야 <목소리> 네저거한번 <목소리> 해볼게요 일단 이거 하실 때야 아니야? 아왜 봐요! 아, 이거 보면 안 되는.. 이분 정확합니다 이분 정확합니다 와.. 모르겠어 진짜 첫 번째 게 콜라 아니야? 사이다 사이다야 첫 번째 게? 네. 이거 봐 모른다니까 여러분 이거 못 맞춰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탄산의 느낌은 나는데 이게 콜라인지 사이다인지는 전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좀. 여러분 안녕하세요 둘째 날 콘서트입니다. 어제 원래 숙소에서 잤었어야 되는데 알레르기가 심해져서 집에서 자고 초 집중해서 컨디션을 관리하고 지금 이제 다시 출발했습니다. 오늘 하면 이제 호시절 콘서트가 끝이나요. 아 진짜 시간 빠른 것 같아. 콘서트 시작할 때 진짜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2022-23 콘서트 또 앵콜까지.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뭐 아쉽기도 하지만 콘서트 또 준비해야죠 아쉽네 막콘이라고 하니까 막콩이다 오늘 뭐 남은 컨디션 끌어올려서 거의 한 3시간 정도 운행이니까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또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뵙죠 하면 으악하라뭐 이렇게 적혀있던데 어떨 것 같아? 할것 같아? 안할것 같아? 하나만 상처받어. 먹방 유튜버처럼 아보카도 계란 아보카도 무슨 소스랍니다. 잘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볼게요 공연 전에 좀 많이 안 먹어가지고 옛날에 아보카가 무슨 맛인지 몰랐었는데 밥이랑 계란 아보카도 같이 먹을게요 아보카도 계란 덮밥인데 소스를 명란이랑 마요네즈랑 섞어서 만드는 것 같아요 맛있네요 여기 한 번씩 드시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. 어떡하지? 음. 클리어. 그래요. 이 네, 하겠습니다 장민호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무팀 머스터드 안무닙니다 항상 이렇게 카메라를 두고 다니시는 민호 <웃음> 형 그래도 오늘은 잘 챙기신다고 생각했는데 <웃음>